든든한 호랑지의 힘이 어디향이 <웃음> <뜬> 말이야. <웃음> 일단 확실한 거는 이 빌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일단 치근거리기로 이렇게 벽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미지도수의 힘이죠. <웃음> 정신 못 <몇> 차리죠? <웃음> 아니 맛있고요. 자, 궁극기 습니다 <웃음> 아이고, 이거 뭐 아파서 어떡할까? <웃음> 크고 귀염뽀짝한 마르리의 꼬랑지입니다. 자, 이 꼬랑지로 사용할 스킬은 시근거리기와 아쿠아텔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기합을 버린 뒤 초점렌즈, 히메머리티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업, 탈출 버튼, 누나 스모크, 만병통치제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은 7 개가 없기 때문에 블랙 2레벨 그린 2레벨 블루 1레벨 화이트 1레벨 이렇게 가. 고요. 이거는 그냥 남는 거라서 채운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는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크고 아름답고 귀염뽀짝한 우리 마릴리의 꼬랑지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 아니, 그거를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 전공할 건데. 끝났어요. 아니, 원래 두 명이야. 아, 이 맛있다. <웃음> 빨리 먹으라고. <웃음> 그 지금 민기적 셀때가 아니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웃음> 내가 버려질 것 같아. 나이스. 어, 됐다 됐다 됐다. 잡았다 이거. 나이스. 자, 일단 이거 저희는 지금 비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품고 아름다운 꼬랑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향을 받았으니까 쓸 만할 것 같습니다. 아, 힐량이 이제 쓸만한 정도로 바뀌어갖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장모한테도 야생 포켓몬들한테도 효과가 적용되니까 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어피 따는 거 뭐야? 안녕? 나는 크고 강력한 꼬랑지리 가지 마릴리아 어때? 나의 크고 우람하고 든든한 꼬랑지의 힘이 우드냐 이 말이야. 일단 확실한 거는 이빌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약하지가 않아. 일단 치근거리기로 이렇게 벽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도 세심이죠 이봐 제라우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웃음> 정신을 못 차리죠? 아아 <웃음> 아, 그래 와봐 와봐 아 맛있고요 자 궁극기 씁니다 <웃음> 아이고 이거 아파서 <앞에서> 어떡할까? <웃음> 자 지금 정글이 거의 망했어요 이제쓸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어 진짜 자뭐 분리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면 <웃음> 내가 어그를 잘 뚫었으니까 이렇게 우리 팀들이 잘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웃음> 확실히 블랙메달 3레벨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를까보기 먹으러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의 꼬랑지! 어, 해봐. 어? 뭐, 뭐, 요 자식아? 우리 먹고 뭐, 나이폰 죽어버릴 걸! <웃음> 죽어! <웃음> 어딜까봅니까? 안 되죠? 와, 진짜 쎄다 <웃음> 이거 이거 빠질게요, 이거 빠질게요. 여기서 무늬게요. 나이스! <웃음> 치자 <치까? 웃음> 우라만! <웃음> 마릴리, 거랑지를 먹어봐라! <웃음> 어, 나이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쿠아테 먼저 쓰고, 끝나자마자 치근거리기로 바로 네, 써주면 되겠네요. 자, 가자. 나이스? 오,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안쳐도 돼. 너도 치지 마! 야야야야야! 치는거아니라니까 아, 그치자그래치자 치자! 그래, 치자. 치자. 그래, 그래, 너희는 말 들을게, 내가. 자, 먹었다! 어허, 진짜! 야, 질 뻔했어, 이거! 자, 하하하 <웃음> 이겼다! 아, 이 꼬랑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이 꼬리가 너무 귀여워, 마릴리. 지나 안 시키고 싶어. 변함없는 돌 진짜 있으면 무조건 살것 같아. 자, 먹었고,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싸워도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셋이니까 싸워도 돼. 그렇지아쿠아이테 찍습니다. 일로 와. 자, 요거 먹어주고, 좋은! 히가 <웃음> <죽어. 웃음> 이거지! 야, 아,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마릴리가 생각보다 세다고요, 이제! 약하지 않다고요! <웃음> 이거 얼마나 센데, 이제! 아니, 예전에 그 마릴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지금! 또 어, 맞자! 안 되겠다, 혼나자! 미지 <웃음> <되지>, 뭐야! <웃음> 나이스! 어, 뭐야 이거?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아 <웃음> 택도 없지 진짜 아, 아 진짜 니네 뭐하는 거야 일단 10렙 1렙이면 우리 정글러랑 똑같아요 먹큰거 아닙니다 이거 잘큰 거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나이스 됐어 됐어 자, 달라붙고 하나 둘셋 꼬랑지 크고 오람만 꼬랑지 자, 위쪽에 어그로 꼬있을때저 이거 먹어야 돼요 지금 먹어야 됩니다 나이스 됐어 오오 오? 아니 이거 꼴 부셔야 되는데 됐다 됐다 죽가 내가, 내가 넣어야 돼 내가 넣어야 돼 무조건 내가 넣어야 돼 좋아 들어갔다 야. 아 진짜 뭐냐고 악망냐 <웃음> 우리팀 이상해 우리팀 제대로 안해 <웃음> 아 지금 구이 쓴다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잡았어요!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이거 나한테 오면 뭐 어떡하냐 이네 <웃음> 진짜 니네 뭐해 거기다! 아 진짜 쟤네 트롤이야 얘들아. 아둘랄로도 먼저 뭐 잡아라 진짜! 아 얘들아 얘들아! 아 뭐하는 거지 진짜? 아, 니네 뭐해? 와 나이스! <웃음> 미안하다 내가 의심해서 미안하다. 자 <웃음> 들어갑니다. 잠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 나이스. 됐어. <웃음> 자너어갑시다 3초, 2초, 1초. 지금! 나이스! <웃음> 좋았다~ 이거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저~ 우리 쪽 저쪽을 좀 막아보도록 할게요. 막아야 됩니다. 이제 자, 루카리오가 위로 올라갈 거고, 저는 아래쪽에 여기 있겠습니다. 우와~ 딴건 몰라, 그냥 도망 <목소리> 못 넘기게 <놓게도> 돼요. 지에 <웃음> 가~ 열러와요, 자식아~ 아~ 나이스 아, 좋아요. 그거 <웃음> 아, 우라만, 우리, 요 귀여운 꼬랑지. 진짜 너무 예뻐. 아, 빛나는 꼬랑지네? 그거 우라만 빛나는 꼬랑지. 나이스 캐리! 자 그럼 견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견적은 단 11킬 9 어시고요! 딜량은! 아 많이 못 넣었어 너무 아쉽다! 근데 조금만 더.. 얘, 싸움을 제가 많이 안 했거든요? 싸움을 많이 했으면 좀더 높게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세다! 음. 잠깐만! 뱃지가 다 두개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번에 해본 마일리의 꼬랑지! 네, 마릴리는 시근거리기와 아쿠아테일 두 가지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거리 유지도 잘 되고 아쿠아테일이 끝나자마자 시근거리기로 돌진해서 지속적으로 적들 을 방직을 걸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마릴리가 아니게 됐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